맛있는 소리 맛있는 소리 1985년 1월 5일부터 전국에 맛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알짜배기 알짜배기 알짜배기는 새우렌되게 먹자 먹자. 밤에 맛있다 나에 맛있다 알짜베이 언제라도 좋아 좋아 알짜라구? 뭔가 다르겠네 아, 큰의 임계장 시원해 우동 다치 마라 구추몬바 알짜베이 알짜베이, 알짜베이. 알짜베이 통나겠네 알짜베이 알짜베이 어떤 맛이지? 투라이. 알짜베이 언제라도 좋아 큰의 육개장, 시원해 우동. 음. 알짜배기 동이나겠네. 알짜배기, 알짜배기. 알짜배기 맛을 뭐라고 표현할까? 스라이난 얼큰한 게 좋아. 난 시원한 거. 알짜배기 언제라도 좋아, 좋아. 알짜라고? 뭔가 다르겠네. 얼큰해 육개장. 주원의 우동. 다투지 마라, 군침돈다. 알짜배기. 알짜배기 동나겠네? 치치기 포카포카 새우야. 산 넣고 물을 건너 맛있는 거 찾아가자. 치치기 포카포카 새우야. 모두 모두 모여라. 바삭바삭 맛있는 거 굿굿. 치치기 포카포카 새우야. 새우 맛이 듬뿍. 정보 스낵 새우야. 정보식품. 칙칙이 포카포카 새우야 산 넘고 물을 건너 맛있는 거 찾아가자 칙칙이 포카포카 새우야 모두 모두 모여라 바삭바삭 맛있는 거 칙칙이 포카포카 새우야 새우 세우 맛이 듬뿍 정보 스낵 새우야 정보 식품 칙칙이 포카포카 새우야 산 넘고 물을 건너 맛있는 거 찾아가자 칙칙이 포카포카 새우야 모두 모두 모여라 정보식품 자매품 보안관도 있습니다 <웃음> 난 아빠가 좋아 엄마도 <웃음> 아빠도 네가 <키가> 좋아 <웃음> 엄마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마다 홈라면 온 가족이 오손도손 마새꽃을 활짝 피우는 홈라면 아빠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홈 어? 어? 맛이 진한 진 꽃백이 양이 많아 좋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우동 주세요 성보 아줌마 우동이요 새로 나온 성보 아줌마 우동 시원하고 산뜻한 국물 맛 맛있죠? 음, 아, 아줌마 참맛 좋네요 확실한 뚜껑이 우동 맛을 살려줍니다 아줌마 새로 나온 성보 아줌마 우동, 나 말고 아줌마가 또 있었네. 정보식품 새로운 차원의 라면 맛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열 라면의 비결은 먼저 소비자의 입맛을 존중하자, 맛으로 부불걸자이 겁니다. 열 라면, 맛을 보면 바라는 열라명이군띠 만만 있으면 값이 문제냐고요? 어머 그거 맞는 말이네요 잠깐 얼큰한 열라면 드시지 않나요? 또 하나의 신제품 맛이 지난 진 곱빼기 마마 아려우기 영상 아줌마가 새로워졌다며 아줌마 매운탕면 누르지 마셔요 뚜껑이 새로워졌어요 어? 아줌마 신식껀네 시원 매콤 매운탕면 아줌마 매운탕면 아줌만 매운 당면을 자주 진상해 주실래요, 네? 시원한 아줌마 우동도 있어요. 정보식품 새로운 맛, 영라면 어디 맛집 볼까? 맛있어요? 아이 크네요 매콤해요? 이게 영이야, 영라면 영라면? 그럼 우리 거잖아 나도 좀 끼워줘, 백원이면 된다는데 뭐 영! 얼콤 매콤 영라면 맛이 잘어 영라면 영라면 불티나겠네 정보식품 새로 나온 청보 곱빼기라면 야그 책에 곱빼기를 다 먹냐? 야정장하다이 정도 먹어야죠 곱빼기 양이 많은 청보 곱빼기 맛이 좋은 청보 곱빼기 어다 먹었네 야좀 냉기지 그랬냐 맛이 정말 좋은데요 청보 곱빼기라면 청보 곱빼기라인 청보 곱빼기라면 한번 집은 든든합니다 청보 새로운 맛 영라면 어디 맛집 볼까? Gefähr點, 맛있어요? 얼크네요 매콤해요? 이게 영이야 영라면 영라면? 그럼 우리 거잖아 나도 좀 끼워줘 백원이면 된다는데 뭐 영! 얼큰 매콤 영라면 맛이 잘어 영라면 영라면 불티나겠네 하나로 충분한 꽃백이 라면 청보육개장 출발! 소! 이! 광불려 여소! <웃음> 속이 다 구려네요. 정보 유흥계장. 정보 식품. 새로 나온 라면, 뭐다? 새 어? 네 가지네. 음, 구수해. 와, 이큰네 이야, 시원해. <웃음> 너무 귀엽지? 응. 예쁜 모모 꼬지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모모 세 명. 노란면 먹어 정보 식 그려 그려 그려 먹는 김치면 말아 말아 밥말 먹는 김치면 그려 말아 정보 김치면 그려 말아 그려 말아 정보 김치면, 김치면. 밥말하 드시면 제격이지요전음의새 선택 정보 식품 정말 편해요. 봉지스프가 아니고 물에 싹 녹는 동그란 정지스프랑 요만한만듣고 물만 붓는 한명장은끝747 한 너무들 좋아해요. 라면의 패션 747 젊음의 새선택 정보식 하나에 또 하나 열라면의 동생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건 세월 라면 마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입맛을 존중했습니다. 열라면에 세열라면. 열라면 드시면 둘다땀나요5십까지 예쁜 책갈피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자매품 모모라면도요. 맛의 승리 정보 식품. 남보달마 샘보냐 세우라서 세분. 대군 안가를 찾죠. 자기 감시관. 내가 바로 연장수다. 한장문단. 정보에서 새로 나온 화제의 스네 샘보와 엿장 우가 우가 우짜짜. 새로 나온 짜장면. 우가 우가 우짜짜. 우리 우리 짜장면. 우가 우가 우짜짜. 우리 모두 우짜짜 군침도네. 맛의 승리, 정보식. 채찰를 맛? 이태리식 정보 스파게티. 돌돌 감아 드세요. 이탈리식 정보 스파게티 돌돌돌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정보 스파게티 엄마 어, 아빠 어, 어, 어, 우리 모두 정보 스파게티 돌돌 가만 드세요 정보 식품 우가 우가 우짜짜 우리 모두 우짜짜 우가 우가 우짜짜 새로 나온 짜장면 우가 우가 우짜짜 우리 우리 짜장면 우가 우가 우짜짜 <웃음> 하, 짜장면 맛안에 우가 우가 우짜짜 우리 모두 웃짜짜 응, 군침도네. 맛의 승리, 정보식품. 여러 맛만 랐죠 김맛이지 김맛, 양파맛이지 양파, 까꿍. 양파. 저도 한 말씀, 김맛과 양파맛이 아삭아삭 맛있는 까꿍. 맞습니다. 슛슛슛, 슛파게티, 돌돌돌, 찬밥. 슛파게티, 슛파게티, 찬밥. 슛슛